자, 여긴 어디냐면은 그왜 우리가 다낭에 오면은 한국분들이 많이 가시는 데가 콩카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한국분들한테 인기가 무지하게 많은데고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또뭐 콩카페 많이 안가고 그냥 왜 다른 그 카페 많이 갈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고 여기가 바로 꾸요가 지금 뭐 지나가면서 강력 추천을 한다고 여기 커피 진짜 맛있다고 해서 일단 이름은 지금 위에 간판에 보이시듯이 M 카페라는 데인데 진짜 이름은 매짱 커피 하는 데래요 자, 주소가 저기 위에 나와 있는데 네, 보이시죠? 네. 자아줌막곱 하고 계시네요. 네.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. 뭐. 저는 꾸여를 따라서 아 좋네요. 뭐 베트남 카페 스타일이 뭐 이렇게 다 오픈을 해놓니까 으뭐 그냥 선선하게 바람 같은 거 맞으면서 뭐놀면 되겠죠. 아.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은 뭐 커피를 한번 주문을 해 볼게요 아나 메뉴 네. 메뉴를 한번 볼게요 네. 여기 뭐 영어로도 메뉴가 있네 블랙커피 12,000동, 14,000동, 뭐 16,000동 이러는데 카페소가 14,000동 원어돈으로 한 700원 정도 하는거예요 그러니까. 그 다낭에 있는 콩카페가 한 2,300원 정도 했나요? 2,300원, 2,500원 정도 했나요? 네, 그거에 비하면은 뭐 엄청 싼 거죠 뭐 물론 콩카페도 우리나라 그 체인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체인에 비하면 싼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 여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고 뭐이 커피가 퀄리티도 되게 좋고 꼬요가 뭐 강력 추천을 하니까 전 따라왔거든요 네, 한국사람들 많이 가는데보다 또 이런 또 현지인들 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와서 뭐 한잔씩 먹어보고 앉아 보는 것도 뭐 재밌죠 뭐 더운거는 어쩔 수 없고 뭐 일단 커피만 파는게 아니라 뭐 티도 팔고 이건 뭐죠? 네, 아 스무디구나 네 스무디도 뭐 3만동 2만동 이렇게 하네요 1500원 1000원 정도 네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자 아무튼 여기 한번 뭐 먹어보고 한번 보도록 하죠. 꼬이는 여기 커피 마시다 그래놓고서 자기는 이거 시켜요. <웃음> 진짜 <웃음> 레드불, 뭐 you know. 바카스 같은 거 알어? 어? 야, 야, 레드불. 아, 이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네요. 네. 알죠? 왜 몰라? 바카스 맛이에요 근데 좀 살짝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덜단 바카스맛? 네좀 특이한거 이것도 나중에 경험 한번 드셔보세요 마트 가도 다 팔아요 그리고 또 베트남의 또이 카페 커피숍을 베트남에서 카페라고 하거든요 네. 카페, 커피도 카페라고 하고 아무튼 베트남 카페를 오면은 이렇게 차를 한 잔씩 줘요 차네 이게 이제 그 스펠링으로 따지면 T.R.A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트라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절대 못 알아듣고요 여기서 그냥 저도 진짜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꾸요한테 하나 배운 건데 왜 TR 이라는 스펠링 써 있는 거는 쌍지읍 발음 나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왜왜 왜 베트남에서도 많이 가는 나트랑 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트랑이 TR 스펠링으로 보이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거를 짜로 발음을 하죠 그래서 나트랑이 아니라 나짱이에요 근데 뭐 요즘에는 하도 그냥 뭐 영어 표기법으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야 그냥 야 나트랑이라고 해 그냥 나트랑이라고 해도 알아듣자 우리가 뭐 약간 이런 분위기 되는 거 같아요 자 드디어 제가 주문한 카페 써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진정한 그 베트남에서 시켜먹는 커피죠 지금 저컵 아래 보시면 저 하얀 게 연유고요. 컨덴스드 밀크라고 하죠. 연유고 요 위에 이제 아, 요거 네 여기에 이제 커피하고 뭐 뜨거운 물을 버서 이게 한 방울 한 방울씩 이제 떨어질 거예요. 근데 왜안 떨어지지? 뜨겁나? 어 뜨거. 아, 뜨겁네요. 아 여기 열면 안에 지금 커피가 꽉차 있어요. 하나씩 떨어지겠죠. 우요가뭐 어, 하네? 아 지금 이 아래 구멍이 작은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데. 이게 아, 좀 막혀 있었나봐요 숟갈로 지금 뚫고 있어요.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죠. <웃음> 아, 네, 이런 거 자체가 재밌죠. 그러니까 너무 그 콩카페도 진짜 맛있긴 해요. 하지만 이제 뭐 거기 말고도 뭐 이런 또 현지 사람들 오는 이런 커피숍 와서 또 새로운데 경험해 보면 또 좋죠. 주소 또한번더 보여드릴까요? 네, 여기 있죠 주소. 네. 자. 전 이거 커피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맛있게 먹어볼게요. 떨어지면 컵, 떨어지는 커피는 뜨거우니까 여기 얼음 있잖아요. 얼음 넣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자 대충 다된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뚜껑을 좀 열어보면은 이렇게 커피가 이제 거의 다 내려갔죠. 그리고 이거 뜨겁나? 별로 안 뜨겁네. 이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아래로 이제 이게 떡뚝뚝뚝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요 떨어지는 게 이렇게. 네, 떨어져서 저게 뚝뚝 떨어지는거 아직 몇방울 도 남아서 아무튼 요 상태에서 이제 이거 수저로 섞고 난 다음에 얼음 넣어서 먹으면 뭐 시원한 카페 써도 되는거죠 자 저는 또 그럼 진짜로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죠